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주요 뉴스와 관련된 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식 채널은 매일 3,658개의 종목을 전종목을 필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볼 주요 뉴스를 보시면 ESG 선도기업 수소통근버스 전환 그래서 포항시가 이 속도를 좀 내겠다는 이 수소 쪽에 선도 그 시로 좀 부각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경부 그리고 정부에서 어 계속 밀고 있는 그 산업이 바로 수소 산업이죠 어 그와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삼화전자, 삼영, 상압가를 갖습니다 뭐 커페스터 관련주지만 또 수소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리 SK 가스 등이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은 삼화전자가 300억대에서 지금 1600억대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삼영이 이제 커피스터로 부각되면서 좀 떠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삼화전자는 이제 수소 전기차 들어가는 이 트랜스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석 관련 또히토류 관련 주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삼화고, 삼영이가 이제 부각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 수소 커피스터 필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들 종목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 가스 얘는 지금 이틀 걸쳐서 지금 거래량이 이 평소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만주 어뭐 적은 날은 3천주 정도 거래되는 아주 뭐 소외 주였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3만 주의 거래량을 저 이틀간 이제 보이면서 이 박스권 이었습니다 이 상당히 이 sk 자체가 이 어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 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한번 더 지켜보면서 어, 살펴봐야 될 기업이 이제 SK 가스입니다. 어, 다음은 LS 일레트리. 어, 얘도 지금 뭐 박스권이었죠. 4만 원과 6만 원대의 요런 장기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종목이 어, 지금은 이제 이 6만 원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21선을 거의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1선까지 조정받고 반등한 LX 삼명도 어, 지금 뭐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선에 어, 안착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 추세적으로 이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5천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뚫고 사마전자 300억대 시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가 아주 뭐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뉴스를 한번 보시면 미측 윤의 약속한 반도체 배려 이행 그리고 한미일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어, 지금 앞으로 1년간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해주면서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숨통이 좀 튀었다는 어,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삼성이나 SK 하브 위 단에 있는 이 소부장 기업들, 이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 한번 잘 으,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어, 하락하고 있었던 반면에 오늘 뭐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특징을 보시면. 먼저 라운텍이 14% 하이디비 3.51% HPSP 3.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라운텍은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주, 하이디비는 터치스크린 이런 쪽 터치 관련 스타일러스 관련주가 하이디비입니다. 그리고 HPSP는 반도체 고압 수소 열처리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세계 1위 독점 기업입니다. 어, 그럼 이들 종목에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HPSP, 어, 얘도 지금 최근에 한번 이렇게 2만 9천원대까지 를 찍고 이 조정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2만원대에서 이제 반등을 했고, 하이 d 어, 얘도 지금 전에 있던 요, 이 고점 라인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이 1,800원대에 전에 있던 그 돌파했던 지점까지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 이탈을 한다면 좀안 좋은 흐름이겠지만 여기서 다행히 이제 어, 이 지지선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이 라온텍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4월 20일날 만원대까지, 만천원대까지 한번 찍고, 어, 조정 중에 있었고, 지금, 어, 만원선을 이제 재차 돌파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어, 직원이 퇴근하고도 밤새 돌아가고 있는 그 공장. 그래서 이, 지금 그, 현대 로보틱스 대구 본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대 그룹주 중에 이제 HD 현대는 지주사고 얘가 로보틱스의 지분을 9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주고 배당 수익률은 7.84 정도의 고배당이 나오는 주식이고 하지만 뭐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이 2.3% 하락 마감을 했고 이 HD 현대 그룹의 가장 잘 나가는 쪽은 HD 현대 인프라코와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기 이세 개가 이제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그룹주 중에 가장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건 이제 건설기계 쪽 테마 관련된 이제 인프라 현대건설 일렉기가 가장 좋습니다 hd 현대 어, hd 현대건설 기계 어, 지금 이 65,000원 대죠요 가격대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연일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인프라 코아 지금, 그 라운드 피겨인 만원 가격대까지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9천 원대에 이 강력했던 저항라인을 이제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HD 현대, 현대 일렉이 얘도 45천 원대죠.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어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12식량 메이저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속한 그 업종은 이제 종합 상사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사주 흐름을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0.18% 소폭 상승을 했고 SK 네트워크는 1.82% 상승을 했습니다. 이 SK 네트워크가 어 지금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사 중에 시청은 1조 1천억 되고 자회사는 SK 렌터카 SK 매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에 234억을 투자를 했고 현대차 협업을 통해서 최초,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충전소를 구축했고, 또, 완성, 완속 충전기 운영업체 ABON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SK 네트워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SK가 상사기업에서 종합투자회사로 변신을 지금 꾀하고 있는 이런 그룹주 중에 SK 네트워스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SK 그룹주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놈 한번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다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날르는 모습을 보였죠. 어, 지금 16%대에 급등을 했고, 어, 바이오팜도 6% 급등을 했습니다. SK케미칼 제약 또 화학기업입니다. 얘도 3.6% 급등을 했고, 시가총액이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6조 대 5조, 1조 수준에 있습니다. 어, SK 케미칼 아, 지금 뭐 제약 화학 기업들 뭐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 지금 7만 원대죠? 7만 원대에서 어, 지금 어, 반등을 3.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 계속 이제 신저가를 쓰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바이오 기업들이 어, 상당히 뭐 어,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이상을 이렇게 장기간 이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급등을 하면서 이제 16% 반등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평선이 이쪽 지금 200일선 외에는 다 이제 이렇게 어 하향을 그리면서 모아 모여 있었던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SK 네트워크스 얘는 지금 이 전에 있던 이 고점 라인 때죠. 지금 5,000원 선을 딱 찍고 어, 그리고 이제 좀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이제 다시 5,000원 대를 다시 돌파를 할지 돌파 시도를 할지 이 5,000원 가격대를 어,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얘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반해서 급등을 했었고 어, 크게 이제 조정을 받는 포스, 받고 있었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중앙일보 뉴스 어, 일반 D 램 값의 두 배에서 세배 HBM 반도체로 불황의 돌파구를 뚫을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HBM 반도체는 AI 또 인공지능이 커지면서 서버용 그 반도체가 바로 이 HBM 반도체입니다. 고 대역되고 이 가격대가 이제 단가가 높아 높고 또제작에 이제 어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아, 요게 HBM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이제 소폭 하락하는 마감을 보였고, 삼성전자 389조, 어, 하이닉스가 65조입니다. 그리고 HM 관련된 어, 이 기업들, 보시면 이제 이오 테크닉, 한미, 메커스, TSE 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TSE 지금 8만 9천 원대에서 뭐 거의 나락으로도 갔었습니다. 뭐 3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어, 요 3만 3천 원대를 어, 이탈하지는 않는 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지금 이 200일선에 닿으면서 이제 다시 흘러 내렸습니다. 한미 반도체 어, 얘는 추세를 뭐 강하게 연초부터 상승 추세를 보였던 한미 반도체 어, 그리고 2만, 지금 2,000원 대요 2만 3,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조금 윗꼬리를 좀 계속 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호 테크닉, 얘도 뭐 추세는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9만원 대에서좀 이렇게 윗꼬리가 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 조금 힘을 내주면 이 9만원 대를 돌파를 할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중요한 위치 대에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 얘는 지금 67,800원의 이전 고점 부근에 뭐 달때 한번 이렇게 좀 꺾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꺾일 때마다 이 지지 라인 때죠. 이 지지 라인 대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어, 지금 이 개인의 수급으로는 이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2년 내내 주구장창 매수를 했지만, 어,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최근에 이 외국인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어, 이 지수를 반등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 더 힘을 좀 내주면 요 전에 있던 이 가격대까지도 한번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성비가 미쳤다. 시장 박살내는 천만 원 전기차 등장. 중국이 또 해냈다. 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와 중국 상하이 우링 자동차가 합작사로 이 우링 홍강 미니 전기차를 어, 출시를 했고 이게 대박이 났다는 예,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 우리 하나로 574만원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7개월 만에 개월 만에 테슬라를 제치고 55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어, 전기차 시장 1위의 모델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중국에서 이중국판매되는차세대중한 대는 이제 전기차가 판매될 정도로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2위 전기차 기업인 BYD가 어, 국내 진출 관련해서, 어, 지금 최근에 GS가 한번 좀 움직였습니다. GS가 이 1톤 트럭이죠. 중국 BYD의 1톤 트럭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GS 글로벌 보시면 이제 4.75% 이제 큰 폭에 좀 하락을 했고, 시총은 2,560억대에 있습니다. GS 글로벌, 어, 작년에도 뭐 2,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한번 이렇게 어, 급등을 시켰던 종목이고, 어, 최근에는 이제 어, 이 BYD 관련해서 한번그 수급을 좀 받으면서 단기간에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LG 엔솔 자신감, 삼성 SDI 확장, SK우는 반전을 노린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제 SK LG 에너지 솔루션이 14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리고 6,332억을 벌었고, 그리고 삼성 SDI 3,754억, 16.5%가 늘었습니다. SDI. SKON은 아직 3,400억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ON이 아무래도 후발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그 어떤 그 투자에, 공장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아직까지 흑자전환에는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여기 종목 한번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시면 LG 엔솔 132조로 2차전지 관련주 중에 대장주입니다. SDI 보합으로 끝났고 47조 SK이노베이션이 이제 16조 6천억 1.82%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LG엔솔이 이 과연 이전 고점 부근대를 다시 돌파하면서 어, 이 2차전지주의 흐름을 좀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 또 2차전지주들 흐름이 또 이제 하방으로 좀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